자 오늘은 정말로 세상에 처음 탄생하는 처음 강좌를 하는 이 신비의 우리 천지운기인연법을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자 여기는 세부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는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그것을 통해서 풀고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들어오는 천지, 웅기의 인연법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풀어본다. 자, 천지, 웅기, 인연법이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 다음에 내가 풍운주기 갖고, 그동안에는 우리 푸른 것은 풍운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풍운주기 갖고 어, 설명을 했지만, 여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혁기적인 이 풀이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까? 3, 4, 5, 6, 7, 8, 9. 그렇지. 3, 4, 5, 6, 7, 8, 9. 그러면 여기는 <웃음> 우리는 어떻게. 해? 여기에 6이 딱 되면 6 대신에 우리는 엇을지운서 천지, 웅기, 이 인연법을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지, 웅기, 인연법이 어떻게 풀리는지 이렇게 이제 푸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이것을 구군을 먼저 자 우리가 오늘은 이구군을풀 거예요. 자구군은 누구의 운 때문에 풀릴까?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운과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대통령의 이런 운기가 연계가 돼 있고. 개인을 풀 때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나의 인연법 여기 인연법을 했잖아요 자, 나의 인연법과 여기서 각자 개별인 그러면 올해의 천지운기 인연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신비의 이 이 속에서 이것을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운의 흐름에 의해서 이런 있지만은 이 사이에는 운의 흐름만 가지고 모든 것을 풀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인데 타고 오는 시시각각으로 타고 오게 되는 이런 인연법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우리는 엄청난 작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특히 이 정치판은 이 논리에 의해서 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른다. 정확하다기 떠라서 이런 것을 예측을 해가고 이것을 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출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막 인간이 구근을 푼다고 하니까 올개는 무술견이다. 해갖고 막 술이 어떻고 이런 막 돼지가 어떻고 이런 거 이래갖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는 답이 없고 자 그러면 우리는 풀어가는 것은 대통령의 천지운. 자, 천지운이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뭘까? 천지운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천운과 지운과 인운이라는 것이 도살피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운에 갖고 하늘의 운이 아니라 천운은 어떻게? 천년의 인연이에요. 천년의 인연. 자, 그다음에 우리는 지연의 인연. 인연의 인연. 이세 가지 유형이 시시각각으로 타고 오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타고 오는 인연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국구는 어떻게? 대통령의 운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누군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자꾸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나의 운은 어떻게 해? 내 운과 연계돼. 자 인생은 어떻게 해? 이런 흐름과 풍운 주기가 있는데 이거는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죠? 이거는 사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작용하느냐면 이것은 천지 운기가 작용하는 거야. 천지 운기. 그러면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18년도에 천지 운기가 나의 이런 사주와 나의 풍운 주기가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내 타고난 사주의 운명적인 흐름이고, 이 천지 운기의 어떻게? 인연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 인연법이. 그래서 이것을 푸는 것이 천지 운기의 인연법으로 풀어나가는 거다. 2018년.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풀어보자고요. 오늘은 어떻게 풀러가는 흐름과 이런 것을 먼저 풀고, 이, 어, 대통령의 이 흐름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군의 변화, 국군의 변화가, 이 변화에 따라서 다가오는 인연법을 푸는 거예요. 다가오는 인연법을 푸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천지, 웅기의 인연법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구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겠노? 자, 1번. 3일 경우에는 1번. 4일 경우에는 얼마가? 빨리 계산해봐 5의 결과는 5번 6의 결과는 7의 결과는 8의 9의 <웃음> <웃음> <웃음> 자이 흐름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참 서로 질파하로 푼다 했잖아 그러면 이게 나머지 값이란 말이야. 에? 이건 누구, 난 나머지 값이라 그거는 누구하고 연계되어 있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겠지. 에? 자, 이거는 나라의 구운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개인과 연계되어 있다면 어떻게? 부부는 함께 간다고 그랬지. 에? 자, 부부는 함께 간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이 운에 어떻게 우리는 또김용숙여사의 김유진 여사의 이 천지 운을 어 천지 운기를 풀게 되게 되면 이두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천지 운기 인연법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나 우리는 복 너무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천지 운기 이거 구구만 먼저 푸는 거야. 구구만 인형수 25번 그치 25번 자 그러면 이것이 3이라는 것이 내용이 뭘까? 이것 인연법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지금은 천년의 작용이라는 천년의 작용 여기서는 뭘까? 이거는 기록보다 업장 이런게 아니고 이게 인연법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인연이라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첫번째는 영혼인연이에요 두번째는 우리는 귀신인연이에요 세번째는 인간인연이라 했다 그제 네. 이 세가지 인연들이 작용하게 되는데 나는 어떻게 천년의 일본인 어떻게 이거는 영혼의 운죠내 머릿속에 내 타고난 운명 속에 이런 인연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다. 자, 사는 어떻게? 우리는 유형이 어떠, 어떤 유행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가 망자, 그 뭐고, 우리 신의 개념에 포효했는데 우리는 크게 포,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풀 때는 동자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그지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이건 아이들 아이, 그지? 젊은이들. 이건, 이건 뭘까? 이는 뭘까? 손주니까 어떻게? 젊은 사람들, 그지? 이건 아이들, 젊은 사람들, 이거는 어른들, 이거는 우리는 노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오는 우리는 어떻게 작용하겠나?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노란 보따리가 작용하게 되고, 여기는 빨간 보따리가 작용해야 되고, 여기는 흰색 보따리가 작용해야 되고, 이것이 작용, 이것이 작용하는 거야. 자, 6은 어떻게? 6은 우리는 무슨 상기 그렇게, 조상기. 이것은 우리는 조상인이기 때문에 인연으로 착용하게 되면 우리는 조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과 어때? 우리 조상들을 이해하는 거요 자기 조상이 아니라 조상기라는 거다. 그지 그러면 7은 이거는 뭘까? 응? 자, 그러면 이거는 박명수가 아니고 이거는 사건사고가 되는 거야. 사건사고. 우리는 이것이 뭐뭐 사주풀 때 풀고 그그건 인연하고가 다르잖아.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팔은 뭘까? 귀신을 풀때 팔은 뭘까? 이거는 업장에 업장이니까 내림으로 주변의 그 주변의 여건 일일 일번이니까 업장이다. 이는 업장 업장으로 푸는 거예요. 8업으로 아, 푸는 거예요. 8업. 팔업. 그렇게 8업이 인연법으로. 그럼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줄게 너무 복잡해. 8업의 인연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8업이 아니라 8업의 인연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8업의 인연법. 자, 이거는 우리는 뭘까? 주기. 아, 그 주기지. 자, 그러면 이 대통령의 주기에 따라서 대통령의 주기에 따라서 이런 인연법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인연들, 인연법들이 작용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인연법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천지 운기로 했다. 이거는 타고난 구근을 푸는, 구근을 푸르게 돼. 구근의 변화가 어떻게 돼? 요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2018년이라고 했다잉. 그치? 자, 여기는 2019년이 될 거고. 2018년을 우리는 이것을 나누게 되면 얼마일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쭉 해보자. 여기는 3, 3, 3, 3, 3, 3 3이 되겠지? 맞나요? 자 여기는 어떡해 사사사사사사 사, 사, 사, 사, 사, 사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운이 이렇게 우리는 치고 온다는 거예요 자이 구근에 현재의 구근의 흐름에 의해서 이것을 치고 오는데, 지금 여기가 여기쯤 됐지? 자, 여기쯤 됐을 때는, 자, 오르막일 때는 생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응? 내림막일 때는 극을 작용하게 되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와 여기는 행운의 시기와 업적의 시기와 인연의 시기는 우리는 어떻게 생에도 역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생으로 작용할게 알지? 역생은 잘안 좋은 것이 아니라, 역생은 어떻게? 생은 생인데, 안 되는 생. 생은 그냥 단순하게 좋은 생. 저번에 배웠잖아. 그치? 네. 역생 배웠지? 생하고 역생하고. 오행에서 생하고 역생하고 배웠지. 생하고. 그럼 오행에서는 역생하고 나중에 할 때, 그렇게, 작용을 그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작용하면,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천연이라고 그랬지? 천연은 여기서 는 인연에. 자, 지금은, 지금은 이 시기니까 이것을 복잡하게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지금 푸는 거예요. 나는 이것에 천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나라의 구구는 천운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인연들이 막 공격을 하는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푸는 거는 또, 다음에, 지금 기초니까 이것을 설명을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 삶은 뭘까? 아까, 저기, 아까, 저기 사람, 음? 삶은 귀신들이다. 그지 이거는 어떻게,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이거 귀신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귀신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고있 구조다. 귀신들이 엄청나게 작동을 하는 귀신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야. 어, 귀신이 작동하는 거야. 3번은요? 어? 이 3번이지. 3번이 귀신이잖아. 지금 3이, 메뉴에 3, 3, 4, 5, 6 하잖아요. 3. 3은 사람이고, 첫 번째 1, 이건 사람이고. 이거? 아니, 메뉴에 3, 3 이꼴로 1 해놨지 않습니까? 요거는 천 년이라 했잖아. 1, 어. 자기가 천 년이야. 자기가 천년이라같은이 조상, 우리 국가의 조상 년이라고 했다. 그니까, 그것까지 다 알라고 하지 마라. 막, 그냥. 이, 지까지다 하면, 그까지 다풀 수가 없으니까. 자, 요거는 우리는 귀신 인연이라. 귀신 인연이 어떻게? 이것이 우리는 판단력이라고 그랬대. 이 판단력을, 이 귀신 인인들의 이해가 판단력을 흐트리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옆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집 공격을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알지 모르게, 지금은 뭔가 좀 불안한 거야. 그지 하는 일이 전부 다좀 불안한 거야. 여기는 3이 5다, 그지 자,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3이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돈 때문에 이것을 막 공격하는 거야. 돈 때문에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지금 보면, 만사가 처음부터 돈으로 이루어져. 돈이 막 공격을 하는 거다. 이 돈이고, 노동 그거고, 뭐, 회사도 돈이고, 어디 가도 지금 돈으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하는 거 있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육은, 어떻게? 뭐랬어요? 조상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만기가 어떻게? 만기가 조상기를 막 치고 있는 거야. 그럼 옆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좀더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건 구군들이 이런 것의 작용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치면 안 되겠지, 그치? 치면 안 된대. 자,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 3이니까. 7이 되게 되게 되면, 이게 3이잖아, 그지 7에 3은 뭐라 했어요? 고통스러워, 고통. 그렇게 이것으는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 받는 인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것으는 어떻게 사고,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이 고통 받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생겨서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는 그런 때에. 그럼 시대가 지금 왔나? 자, 지금 보게 되면 주변에 이런 고통받는 인연들이 이것을 집중포화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잘 견뎌야 되는 자, 그 다음에 팔에는 어떻게? 이 내림이라고 그랬지? 업장이면. 뭐. 이거는 뭘까? 이거는 뭘까, 팔에? 업이 말했나 업의 인연. 돈 때문에 있는 부. 그치?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인연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주기는 어떤, 어떤 주기? 음, 이거는 주기는 7분이니까 지금 여기는 어떻게? 이 시기를 했잖아. 자, 그러면 3의 주기는 어떻게? 여기다, 그제? 이거는 고비시이다 그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거는 어떻게? 인연은 어떻게? 이거는 좋은 인연이 아니다는 거다. 아주 꼬약한 인연들이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 꼬약한 인연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내년에 한가 보자. 그제? 이걸 나눠 놓고. 내년에는 어떻게 이 시기가 온다 했다. 그제? 역생이라고 그랬다. 그제? 자, 역생인데 사는 어떻게? 여기에 우리는 일이다. 그제? 천 년에, 천 년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작용은 좀덜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렇게 이천 년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달라드는 것은 없지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운들이 따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구군의 흐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산에 이거는 어떻게? 아까는 우리는, 무슨 게? 귀신이. 저게는 인연 환생이다, 한 그지? 자, 그러면 이 인연들은 할배 할매들이, 할배 할매들이 이제 내년에는 변화를 많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할배 할매들이 있는 자, 이것는 오늘 어떻게? 이것이다, 그지? 이것은 무슨 검증보탈리다 그럼 이것이 우리는 결국 아까지게? 우리는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인연들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는 역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 놀고 묵고 노는 그런 타입들이 많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쩌면 자포자기 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6에는 우리는 사니까 어떻게 되나 무슨 기 원기 원한에 이어서 이런 인연들이 막 달라요 그렇게 원한이 원한이 있는 기가 하게 게되 되면 불란가 부채질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뭐고, 사회 구조상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엉클어진 인연들, 그렇게 합이 안 되고, 어떻게 되겠노?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7에 가게 되면 어떻게? 7에는 뭘까? 박명수다. 그제? 자, 내년에도, 올기는 어떻게, 자체가 그런데, 내년에도 어떻게 이 사건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지금 아까 사건 사고라 했지 사건 사고와 관련되는 인연법들이 엄청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은 거야 자 이것이 사다 이것이 우리는 무슨 인연 망파 인연이야죠 망파 망파 인연 그러면 이 망파가 이렇게 작용한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망파인 인이라고그랬다 그러면 내년에는 망하고, 깨지고, 망하고, 어,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오케이? 자,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는 4번이다, 그치? 4번이니까 요렇게 간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요것이 우리는 기회는 될수 있다. 그 시기는 기회다. 그제? 그래서 이것의 운의 흐름은, 운이 흐름은 흐르면 이런 운이, 운이 흐르면 식으로 쫓겨나지만 이구운들이 너무 조,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게 되면 나빠가, 나빠가기 때문에 이 천지 운기가 조금 도울 수는 있어요. 그제? 천지 운기가 좀 도울 수는 있다. 자, 그러면 복합적으로. 천지운기가 이제 좀 도는, 돕는 그런 운으로 전개가 되지만은 다음에는 이 복합적인 이런 인연들이 아주 꼬약하게 치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럼 내년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뭘까? 사건 사고? 그렇자그 다음에 이 사해 나이 드는 사람들, 어른들, 그렇지? 그러면 이것이 자영업이라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 변화를 엄청나게 안고 올지도 모른다. 다음에 이건 다음에 상세하게 내용을 풀어드릴게요. 자, 이런 것이 공격적으로 하게 되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자격해갖고 결과를 한 따져보자. 결과를 따져보게 되면 이두 개를 보태는 거예요. 자, 두 개를 보태게 되면 1하고 3하고 는 어떻게? 1. 자, 이것을 보태면 어떻게? 4. 이것을 보태면 어떻게? 3. 이것을 보태면 어떻게? 7. 6을 보태면 4. 8이다을 보태면 어떻게? 4. 9를 보태면 이거는 뭐 이건 죽이니까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두 개가 오르게 전개되는 이런 원도를 인연법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저거는 일이잖아요 그지 이거는 뇌와 관련되어 있는 천년 뇌와 관련되어 있는 인연 뇌와 관련되어 있는 이 기운들이 워낙 강하다는 거다 워낙 강하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국군들은 어떻게 이국군이 아니라 이 국은 또 그렇지만은 이 국들 전부 다끼리끼리 이런 것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많은 거야. 자, 그다음에 우리는 사다 여기서 우리는 사가 되버린다, 그제 사는 아까지게 뭐라 그랬지 복합적으로 막 전기는 한생이 고에 되는 거다, 그제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노인 노의 노인, 노인들의 그렇게는 어른들의 사고들에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작용이 크다.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정치판이 어떻게, 전부 다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올개는 나이 많은 이 국회의원들, 나이 많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막 자주 지될게 있어요. 그렇다면 나이 많은 사람이 우리가, 어, 강하게 힘을 강하게 발휘하게 되게 되면 뭐가 손 내겠나? 바로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터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이다. 5의 3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돈과 문제가, 우리거나막 돈과 어떤 방법으로 돈과 문제가 막약기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다음에 육에는 아, 육에는 산해 그제, 육에는 산은 어떻게 원한이 사이에 있는 그런 기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나에서 하는 일이나 이것이 참다 원한의 사이에 있는 거, 한풀이 하는 거, 이런 이런 것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게는 어떻게 칠에 가면 칠 파괴수다 파괴수는 뭔가 깨진다 그랬지 어쩌면 정신나가뿐다 그랬지 돌출상계가 생긴다고 그랬지 이거는 개파괴진다고 그랬지 지금 하는 것이 개파한 이런 행동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파래 보게 되면 파래사다 파래사는 뭐라 그랬지 망파라고 그랬잖아 망파 그러니까 어떻게 사건 사고들이 막터지고망 하고 깨지고 막 박살 나고 하는 것이 올해의 우리는 어떻게 한국의 구근이다구근 인연법이다. 구글 인연법, 그렇게 천지운기의 인연법이다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하나씩 배우면 되겠죠? 그렇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그거,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국군을 풀 때는 이? 민심이 주로 차지하게 되고 국군을 풀 때는 민심이 차지하게 되고 개인을 풀 때는 어떻게 조상이 주로 차지하게 된다. 이해되죠? 자 나라의 국군은 민심에 좌우 되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자 그러면 이런 조건 하에서 이런 조건 하에서 지금은 우리가 초반 초창기에는 이렇게 운이 많이 좋아 갖고 이렇게 전개가 돼가지만은 실질적으로 올 말에 가게 되면 영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엄청나게 고역이지 자,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인데 후년에는 또 여기 간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연이 어떻게 극으로 막 작용한다. 극으로 그때는 조심해야 되겠지. 그치? 이 인연법은 운하고 달라 갖고, 운세의 흐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연법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터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이 시기에 할 수도 있다는 거다. 그지? 그럼 이 시기는 조심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나라의 국운을 풀 때, 처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이 운명, 운명 주기로서 풀고, 그지? 두번째는 우리는 풍은주기로서 풀고 세번째는 어떻게? 천지운기로서 푼다 다 이거는 어떻게? 기운으로 풀고 응? 한해 한해 기운으로 풀고 이거는 어떻게? 풍과 액구를 풀고 풍액으로 풀게끔 이거는 어떻게? 업장으로 풀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은을 풀어가는 방법이다 그러면 내꺼 한번 풀어볼까? 19번 한번 풀어볼까? 빨리 정리해요. 자, 그러면 19번 풀면, 이거는 똑같고, 그치? 천주군은 천주군이 인연법이잖아, 인연법. 인연, 인연, 인연. 천주군은한해 인연법으로 푸는 거예요. 한해 인연.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3은 1, 4에 3, 5에 4, 6에 1, 7에 5 8에 3 9에 9자 9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올해는 천연의 자격이 많다고 그랬다 그제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기신 귀신, 기신빨이 강하는 그런 운이다 이. 그 기신이 자, 생함이 되면 기신빨이 강하면 생함은 어떻게 되겠나? 기신. 와, 기신 똥물 많이 받겠지. 그런데 이 생하지 않고 역생해 버리면 어떻게 해? 해고질만 네, 하겠지. 자, 5에는 사. 우리는 검정보 따리를 했다. 그렇지? 주라 했다. 기술재주 이거는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능력을 우리는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 거야. 6에는 어떻게? 이 조상기라 했다, 그제? 칠에는 어떻게? 이거 가난수, 그제? 자, 가난수라는 것은 돈이 오든지, 돈이 가든지 둘 중에 하는 거야. 자, 8에 3은 어떻게? 병이 됐다, 그제? 업장이, 부. 이것도 돈이다, 그제? 자, 9는 어떻게? 지금은 행운의 시기다. 아, 기회의 시기네, 그제? 기회식이니까 생으로 가게 되는 거다. 자, 나는 이런 구조에서 이것이 작용한다. 천에, 삼의 인연들이 오기 때문에 나에게는 여러 가지 인연법이 나에게는 좋은 거야. 그지 귀신이 광하고 귀신이 광하니까 어떻게? 올게 내 하는 일에는 응?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귀신의 힘에 귀신의 힘을 땡기버리면 되니까. 내가 깨지면 문제가 되지만은 힘이 여기서는 강이다자 여기서는 어떻게? 돈이 어떻게? 돈이 생해 주잖아. 네? 네? 돈이 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올게는 돈이 좀 될지도 모르겠네. 그제.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게 초상기다. 초상기도 삼이잖아. 그제? 삼이 무슨 기? 만기. 만기다. 그럼 그래 만기가 내초상기에딱 딸려오게 되게 되면, 올해는 귀신발이 많이 동하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 내가 흡수한다고 생각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은 기회이시기 때문에 막 빨아들인다는 거잖아. 내가 이기니까, 나는 지는 게 아니다. 내리막길이면 지는 거지만, 이거는 이기는 거야. 이것이 나를 돕는 거야. 그럼은 어떻게? 돈이 돕기도 하고 귀신이 돕기도 하고 사람이 돕기도 하고 어, 만기가 돈기에올개가어쩌면 최고의 해 수도 있다 자그 다음에 7번에 3이다 7번은 뭐고? 고통수잖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찾아오는 거야 뭐 갖고? 돈 갖고? 돈 갖고 오는 거야 그럼 돈 갖고 왔어요. 와야 되는데 이 참을. 자,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업장에 부가 부르는. 그올게도 정말로 좋은 거야. 그게 렇 자료 얼게는 얼개가 얼+ 얼+ 게가그 얼게가 나에게는 제일 어떻게 보면 편한 날일 수도 있다. 이 19번이 제일 편한날 그게 별일 없잖아. 아픈 것도 없지. 뭐도 없지. 도움 되지. 그치? 삼에 우리는 한보자 삼의 기운이 여기다 그제 이 기운 도 우리는 천지운기도 뒷받침이 되는 거야 지금 천지운기가 뒷받침이 되는 거야아 이제 천지운기 아천지운 한참 아, 여기네 아 이제 여기 아, 여기네 천지운기가 한참 나를 돕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힘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올게 뭔가 일을 해야 돼. 그 기운으로. 그 이때는 정말로 인연, 인연법적으로는 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한 해가 되는 거야 굉장히 뛰어난 운이야 내년도 거의 마찬가지 운이 많이 나는 거지 부원주기와 상관없이 이건 인연법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운이에요부원주기도 좋아요 그러면 올해와 내년 사이에 많은 부분들이 이와 연계해고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러면 내리막길로칠 때는 이것들이 나를 해방을 놓는다는 거다. 그렇게 오는 것도 막아버리고, 도와줄 것도 못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천지, 운기가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떻게?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눈에 뻔해 보이면서도 안 되는 거야. 자, 이것을 우리는, 음, 요거 뭐고, 요 상담법을 하고 난 뒤에, 하나씩 상시하게 풀어줄게. 자, 이것도 마지막으로 술이 자주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로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신비의 이런 이론들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사상 최초로. 그래서 이런 것은 자꾸 하게 되면 어게보기 때문에 여기 막 귀신이, 귀신이 막 나타나고 일하기 때문에 인연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하기 때문에 사주 배우는 거, 이거 심리 배우는 사람들이 또 귀신 탈행한다 해서 이래서 하면 곤란하니까 이거는 다음에 푸는 거는 공개하지 않고 이거 갖고 상담하는 방법만 우리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인데 가르쳐 주려고 그런 안 그렇겠지? 다음에는 이거 얼마나 얼마나 주고 얼마나 주고 배워야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 다음에 요거, 그, 상담법, 실전 상담법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응?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날씨도 너무, 더 응, 날씨도 너무 더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온 저녁에는 라이브로, 어, 잠깐만, 온 저녁에는 라이브로, 어, 10시 반부터 라이브로 내가 지금 유튜브하고, 이게서 본격적으로 앉아서, 이제 서갖고 하려고 힘이 들어갖고 앉아서, 이제 정말로 재미난 상담 라이브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연습한다고 열심히 해놨는데 어? 잘될란지안될란지는 되라는지 모른다 그래서 11시 30분에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동시에 내가 동시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그러면 지금부터 쉬겠습니다